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재 한번 열어 보세요. 교재. 네, 마지막 교재를 봐야지, 여러분. 교재를 열게 되면 저희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고 어떻게 했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네. 자, 목차 한번 볼게요. 3페이지 목차 보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요. 3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왼쪽에 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은 우리가 저희 다그 154페이지까지 다 봤죠. 그죠? 봤고 오른쪽에 채널 만들기 보시면 162페이지 채널 만들기 채널 인증 받기 채널 삭제기 있죠. 여기서 채널 인증 받기 메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크를 해두시라고 제가 드린 파일에 채널 인증 받기도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채널 인증 받기 메뉴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별도로 드린 파일 있죠. 예, 그걸 보시고 채널 인증 받는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채널. 사... 삭제하기는 제가 한번 해드렸나요?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상, 유튜브 관리하는 서 썸네일 만들고, 채널 아트, 아이콘, 채널 관리하고, 재생 목록 만들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썸네일 만드는 것도 다 했죠? 네. 그죠? 네,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인 방송 장비들 제가 소개 한번 쭉 해드렸나요? 혹시요? 네, 방송 장비 소개 다 했죠? 유튜브 2회 홍보사이트를 해서 우리가 4주차 때 카카오티비 카카오티비는 해드렸는데 네이버 t v 는 못해드렸는데 혹시 구독자가 100명 이상 되신 분 계시나요? 그럼 이제 100명 이상 되신 분은 여기 교재에 보시면 279페이지 가보시면 은요 거기에 네이버티비 그 채널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요 카카오티비는 그냥 음. 로그인만 한 다음에 영상 올리면 되는데요 네이버 t v 는 채널 개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구독자 100명이거나, 이해되시겠어요? 블로그 이웃이 100명 이상 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3일 정도 뒤에 이메일로 결과 여부가 날라옵니다. 결과가 날라와요. 그러면, 신청이 되면 되었다라고 날라오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올라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으로 신청 안 하고요. 법인으로 신청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회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법인회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신청이 되고요. 대신에 법인이라는 증명을 위해서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법인회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채널 개설이 됩니다. 채널 개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죠. 자막 처리까지 완성했죠, 그죠? 그러면,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카카오 TV, 네이버 TV도 같이 올리라고. 네, 같이. 네. 카카오 TV, 네이버 TV도 동시에 올려주면, 검색이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되고, 카카오에서도 검색이 되고, 유튜브에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노출도 더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에 채널 개설 신청하는 게딱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리고, 어, 네이버 TV에다가 여러분들 영상을, 오, 거기, 채 꼭, 그, 그, 꼭 올리시고요. 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 브루에서 자막 처리했잖아요. 그죠? 자막 처리한 걸 가지고 어떻게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블로그에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브루로 자막 처리 안 했어. 너무 길어가지고 영상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만 복사해서 넣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내용을, 예, 네, 내용을 텍스트로 그냥 중요 한 내용만, 땅땅땅땅땅 적어가지고 만드시라고. 텍스트를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만 적어서, 그죠? 그래서 넣어두면, 그래도 블로그 포스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작업을요. 그러면, 동시에 네 군데 홍보를 하실 수 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동시네 군데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영상 실습 그래가지고 뭐했어 우리가요 키네마스터, 그 그죠 멸치 또 유튜브 스튜디오 기억 나시나요 그죠? 네. 여기서 교재에 없는 곳이 하나 안한게글 그램이란 걸안 했어요 글 그램 그게 썸네일 만드는 그 스마트폰 도구인데요 우리가 썸네일을 멸치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어,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그 썸네일을 만드는 방식은 수업을 안 했어요 여러분요 안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다고요? 이렇게 키네마스터라든지 멸치라든지 요 영상을 보실수록 있도 링크가 걸려있다. 이해해주시죠요자 네. 그렇게 스마트폰까지 다해봤 직접 등록까지 싹다 해봤고 오늘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해드렸죠. 프리즘 기억나시죠? 네, 프리즘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라이브 방송하기 위해서 프리즘을 한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여러분? 프리즘 안에 있는 그 영상 편집 기술에서 c 실 c 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은 스마트폰에서 부루처럼 자막을 다 불러가지고 어,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프리즘이라는 거 그죠? 네, 해드렸어요 네. 그거는 교재 에 없는 내용이 되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시작 전 준비 사항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무료 폰트 설치했죠 그죠? 네, 이미지 기억나시죠 그죠? 동영상 인트로 동영상 사이트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크몽이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면서 그죠 해보시라 그랬죠 비디오 몬스터 기억나시죠? 네, 제가 최근에 완성한 비디오 몬스터 영상 하나 보실래요? 어, 네. 그때 한번 해드렸어요 여러분. 네. 비디오 몬스터. 자 비디오 몬스터라는 사이트 가면 여기서 영상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혹시요? 안 만들어 보셨죠? 그죠? 네. <웃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웃음> 최근에 제가 그래도 만들어 놓은 거, 어, 그래도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건영단 하나예요. 소리가, 잠깐만요. 네, 소리가 왜안 나오지? 소리가, 소리가 왜안 나오지? 인텔 스피커. 맞는데? 소리가 안 되네. 뭔가 문제가 있네요. 소리가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 그럼 이쪽으로 여기도 소리가 안 나오네. 어, 소리가, 거의 소리가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요. 영상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비디오 몬스터에서 만든 거예요. 비디오 몬스터에서. 상당히 고퀄리티로 나오죠. 그죠? 네. 어제 여기 가서 수업하고 온 거예요. 어제 울산에 가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어제 영상을 어떤 걸찍었냐면요 이분들하고 같이 이걸 찍었죠. 이걸 같이 둘이서 자담하던 식으로 찍었어요. 그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다 받은식으로 컨텐츠가 사실 저희 어제 올렸는데 벌써 100회 넘었네 하루 만에 어제 어제 오전에 찍어서 오전에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어제 바로 올리자마자 100회가 넘어버렸어요 아니요 작년 하나에서 완성시켜 산 거죠 장면 하나에서 그냥. 이쪽에 사진이 나오고, 쪽 영상이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파워포인트요. 파워 네. 아, 저기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화면에다가 오른쪽 하단에 사진을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체 화면을 요렇게 조그맣게 집어넣고요.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집어넣었다고 이렇게요. 디자인은 이미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이거 저, 제가 저, 설명. 드 설명디... 저... 네? 영상만 따로 그렇게 해서. 저, 아니요, 이 이렇게... 이게... 이건 파워포인트, 이건 영상, OBS로 찍은 거 OBS로. OBS로 이렇게 찍었다고, 요 OBS로. 요 이거 제가 우리 수업할 때 2주차인가 제가 보여 작년 장면 3에 나오는 거말씀하신예요 장면 3을 제가 디자인 그 이미지 드렸잖아요. 네. 그 이미지에다가 사진하고 영상을 그 화면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이미지에 입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촬영한 거라고요. 장면 쓰리로 촬영한 건데 그냥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장면 쓰리로 보통 우리 화단에 오른쪽 화단에 조그맣게 하는데 좀 크게 한 거죠 저렇게 크게 해서 저렇게 만든 거죠 응.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러니까 디자인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웃음> 확대를 해야 된대 응용력을요 그렇게 오면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요 영상들이 응.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찍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 이미지도 다 드렸잖아요, 제가 쓰시라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다 드렸다고 이미지도 쓰라고요. 네, 안 쓰셔서 그런 거지. 안 해보셔서 그런 거죠. 자, 먼저 여기 넘어갔죠, 갑자기. 아, 교재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무료 이미지, 무료 음악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잘 이용하시라는 거고요,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그 다음에, 기타, 이미지 배경 사이트, 리무버 좀 비지기 억 나시죠? 예, 네, 기억 나시고. 그 다음에, 샌드 애니웨어, 주 및, 그죠? 그 다음에, 어, 뭐, 크롬,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캡처. 이거는, 우리 이미지 캡처는 수업은 안 했죠?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공부하라고 올려드렸었어요. 캡처하는 프로그램은요. 캡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VR. VR을 좀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했네요. 교재를 어, 397 페이지 안 가보실래요? 390 아니 면 VR부터 볼까? 381 페이지요. 마지막 교재 뒷부분 유튜브 쪽 마무리 하지 뭐, 381 페이지. 앞으로 이제 360도 영상이요. 360도 영상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겁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360도 영상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체를 다 보여주는 형태대로 목회를 하시면은. 근데 이제 지금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못 보여주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찍는 것도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목회 참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60도 영상들이 여러 가지 시, 어,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어, 우리가 VR은 요렇게 생겼죠, 그죠? 이런 장비 이용해서, 그죠? 끼워가지고, 어, 영상을 보게 되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니까, 러 목사님이 목회할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 그 장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보이는 게 VR입니다. 이걸 경험해 드린다, 그러면서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다음주는 꼭이 장비를 하나씩 선물로 해 드릴게요. 이걸 선물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걸볼수 있는 장비가 있거든요 <웃음> 제가 다음주는 하나씩 꼭 선물해 드리죠몇명 안되니까 네. 제가 한번 선물을 해서 우리 경험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경험은요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증강현실 혼합현실 뭐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넘어갈게요 이게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직방 있죠 직방 직방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VR로 볼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그 아파트 단지를 안 가보더라도 VR로 그 아파트 단지를 다볼수 있어요. 360도로 가보시면은 그리고 VR은 제가 VR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델하우스 한번 보면서 보여드린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런 형식으로 다볼수 있다고 아파트 단지를 다방은 원룸 위주로 해놨죠. 그렇죠? 다방은 원룸 위주로 해놨고 이거를 부동산 쪽에서는요 부동산 쪽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집뷰 라는 사이트에요. 집뷰 집뷰라는 사이트인데 집뷰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360도로 집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공인중개사분들 비용을 받아서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360도 제공해주 360도 영상을 보여, 보여준, 보여준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적인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영상들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쪽 시장이 아마 커질 거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앞으로 2~3년 안에. 그리고 어, 모델하우스에서 뭐 들어온 것들 뭐 얘기하고 이제 인테리어 시장인데 실제로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홀로룸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어떤 거냐 그러면 집이 있죠. 집이 있으면 집에다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업체가그 집을 다 찍어 그냥 찍은 다음에 내가 뭐 이걸 쓰고요. 장갑을 낀 다음에 내 집이에 내집내 집에 벽을 딱 터치하면 벽지 색깔부터 종교 가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탁탁탁 터치하면 고대로 싹 바뀌는 거예요. 계속요. 마음에 드는 걸다 지정해. 가구 배치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다 지정해놔. 그대로 세팅이 딱 됐죠. 저장하면 그대로 지워주는 거예요. 인테리어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홀로론이라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쪽 사업직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저쪽 사업대가 아마 장기적으로는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봐요. 커지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VR 인테리어를 검색하면 어, 스마트폰에서는 코비하우스라는 데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코비하우스가 3D 이렇게 이미지 올리고 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저는 입체적으로 3D 할수 있도록 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PC에서는 1011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1011. 그런 업체에 가면 지금도 3D로 가구 배치하고 이렇게 하, 개인이 할수 있어요. 개인이. 요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덜 한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쪽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집을 VR로 보고 샀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케아가 미국에 사는 거지, 증강현실로. 이건 증강현실이에요. 이케아는 우리나라는 안 돼요, 대신에. 미국만. 어떻게 하냐면, 카탈로그이지, 카탈로그. 카탈로그를 바, 바닥에, 의자 카탈로그를 바닥에 내려놓죠. 그 다음에, 이케아 앱을, 카탈로그를 딱 비추면 의자가 탁나와 이렇게. 그래서 그 가구 배치를, 색상과 가구 배치를 내가 지정해서 볼수 있어요. 우리 집이랑 어울리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어울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주문하면 그게 바로 그 가구 그대로 무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구 방식이죠. 부동산적으로는 일본 거, 일본 거. 증강현실 건물하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제작한 빌드AR 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빌드AR. 요거는 지나가다 빈땅 있잖아요. 빈 땅에다가 빌드AR를 딱 갖다 대면 건물의 실측 건물로 들어서는 거 이렇게 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실측 건물로요. 그게 빌드AR 이라고 하는 정강현실 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선,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저는 들어설 걸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요런 형식이 지금 앞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이런 이런 쪽을 꼭 공부하셔야 돼 진짜로. 앞으로 2~3년 안에 이쪽 시장은 필수 시장으로 자리 잡을 시장입니다. 자리 잡을 시장다 그래서 줌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VR이 이제 접목돼가지고요. 접목돼서 이제 쓰고 줌이 딱 되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 장소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회의하듯이 실제 장소에 안 오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갖고 올게 이게 카드보드. 이거 사올 건데. <웃음> 안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요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뭐 보는데 한 10분, 1 5분이 보니까. 네. 보고 넘길게요.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398페이지부터 보시면 어,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PC용 편집 툴이 모바비라 모바비. 모바비라고 하는 요 비디오 어디터요 편집 툴인데요. 여군데요. 그런데 어, 그렇게 비싼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굉장히 쉬워. 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어, 편안하게 이용하기에 좀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을 있어요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한다그러면 어떤가요? 여기 밑에 프리미어 그죠?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프리미어를 쓰는데 이 프리미어는 진짜 전문가가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어려워 심지어는 <웃음> 배운다 배웠는데 영상을 불러오지도 못하면 바로 박사 생겨 너무 어려워 기능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 이 모바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모바비는 최근에 나오는 바람에 최근에 내가 공부했다 그러면 이걸 썼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전부터 계속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곰믹스 뭐 밴믹스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못 썼어요. 진짜로 그래서 최근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그냥 이 파워 디렉터라는 거 보이세요? 이게, 이게 프리미어처럼 고급 프로그램인데도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비처럼 어 쉬운데 쉬운 대신에 성능이 떨어지고 기능들이 많이적거든요 근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성능은 좋아. 그래서 중간급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편집하는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부는 만약에 이제 거기 영상 편집 공부를 하러 가시면 모바비만 배운다든지 파워디렉터만 배운다든지 프리미엄 배우셔가지고 지금 자아가 배운걸 잘 섞어서 현장에서 영상 잘 편집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프리미엄은 저는 배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요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게 아니라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또 솔직히 젊은 분들은 금방 배워가지고요 그니까 프리미어 같은 거라도 빨리빨리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메뉴 찾다가 시간 다 간다. 우리는? 저는 빼야 되는데. 자, 메뉴 찾다가 시간 다간다말이지 메뉴 찾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끝내야지 다른 업무를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안한 걸로 가자는 거죠. 편안한 걸로요. 그래서 지금 USB가 있어서 모바비도 제가 설, 이 파일을 다 넣어드렸거든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이버 소프트에서 모바비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여러분 설치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모바비에요. 모바비고. 그 다음에 모바비는 돈 이제 유료로 사시면 제일 최저금액이 42,000원이에요. 근데 영상 편집만 하는 프로그램은 한번 사면 돈이 더 이상 추가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추가로 안 들어가요. 모바비라고 해요. 모바비 음. 그리고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요. 이거는 최저 금액이 88,000원 정도 하고요. 와, 정식 제품 사시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 지금 깔아드렸죠? 안 깔아드렸죠 아직까지는요. 네. 자료는 다 드렸죠 세 개를 다. 네. 자료는 다 드렸는데 깔아주진 않았습니다 제가요. 근데 내가 사고 있는 파워 가 찾아. 맞아요. 그건 이제 노트북 사시면서 제가 세팅해드린 거고. <웃음> 우리 수업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용이 이게 원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네요. 네. 그리고 파워 디렉터는 제가 이제 원래 수업 하는 거다 보니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쓰는 방식들도 다 있어요, 이렇게요. 강의 교, 교육 내용이 있다고, 교육 내용이. 그래서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웬만큼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파워 디렉터. 자, 그리고 뭐 파워 디렉터 편집하는 창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그리고 파워 디렉터를 하는 이유는 360도 영상도 편집을 할수 있어요. 360도 영상 있죠? 그 영상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라서 옛날에 파워 디렉터를 선택했던 거예요. 오바비는 당연히 360도 편집이 안 돼요, 여러분. 네. 단순 심플한 것들은요. 네. 프리미어는 당연히 되겠죠, 360도 편집이. 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죠, 프리미어. 이렇게 해서 네이버 소프트 센터에서 설치하면 되는데, 얘는 설치하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기네들 홈페이지를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설치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치하려면 설문조사도 참여해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 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하냐면은요니 네 컴퓨터 사용 능력이 중급이냐, 초급이냐, 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입력해야지 설치돼 카드 번호 입력. 그 다음에 어, 한달 동안 무료로 쓰, 아, 일주일 동안 무료로 쓰게 해주고요. 일주일 뒤부터 얼마 나가냐면, 월2 4 0 0 0원에 나갑니다. 월 24,000원. 그래서, 어, 프리미어는 솔직히, 배우는 건 좋은데요. 영상을 한 달에 자주 편집 안할 거면, 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제가 수업 가면, 저한테 살짝 몰래 쉬는 시간에 와서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교수님, 다른 데 가서 배워서 프리비어 설치했는데 삭제? 거기 지금 한 달에 24,000씩 계속 나가고 있다고 그거 결제 취소하는 방법 좀 가르쳐라 고 그러니까 했는데 취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 진짜 그런 분들 많다니까 여러분요 예 돈만 계속 나가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버노트 였야지 에버노트 옛날에 에버노트 할때 에버노트도 년에 한 1년에 한 번씩 결제되거든요 모르는 게 결제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해놓고 계 아, 쓰지도 않는데, 1년에 3만 5천씩 나가거든요. 예. 네. 몰라요. 나가고 있는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라 외국은 구독 한번 하면은 평생 나가요. 내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요 예. 네. 우리나라처럼 따지는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빼가거든요. 달러로 돈 나간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공부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관리하는 거. 음. 자, 이제 블로그 마케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블로그를 하려고 했더만 시간이 예, 다 됐네요. 그죠? 블로그는 뭐 그렇게 길게 할 일은 아니니까. 일은 아니니까 뭐 어떤 거를 조금 하고 넘어갔다니면 바로 그냥 음. 자, 그냥 한 5분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요,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 어, 유튜브 위주로 영상 마케팅을 했는데, 그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텍스트 마케팅에서요, 대세는 영상 마케팅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블로그의 파워링크 광고 있죠? 옛날에 블로그의 파워링크 광고하려면은요, 네이버에 파워링크 광고를 하려면, 좋은 키워드는 막만 원씩, 이만 원씩, 어떤 거는 막몇천 원씩 했거든요. 지금 그 키워드들이요 천원도 안 돼요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광고하면 상위도출 다 돼요 지금요 네, 상위로 1등 2등 막 이거 노출되게 해줘요 파워링 광고를 지금 뭐냐면 그만큼 사용자들이 줄었다는 거죠 어제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제 채널 좀 봐주시고 그, 제 블로그 좀 봐주세요 그러시고 왜요? 그 하루에 보통 2 0 0 0 명씩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에 지금 최근에는 1,500명 방문을 한대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내용이 틀리거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갑자기 줄었을까요? 딱 하나 설명해 드렸죠 유튜브 다 갔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가서 검색해요 저조차도 유튜브에서 검색하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네이버에서 검색할는 때 검색할 때 거리 검색할 때 없어요. 검색할 때. 네? 네. 구글 가서 상을 그렇게...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 아니면 네임창을 조저 유튜브 어떤 거예요? 네. 아니 검색을 할때 검색할 때 저는 구글을 쓰죠. 구글을요. 아 구글에 가서 검색할 유튜브를 검색하는 건유튜브를검색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물건 검색할, 검색할 때는 아예 유튜브 가서 하죠. 그냥 아, 유튜브 아예 갔다. 유튜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색도 저는 다 구글에서 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거의 안 쓰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 보게 되니까 당연하겠죠. 네이버를 쓰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똑같은 포스팅을 하더라도 검색되는 조회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블로거를 또는 네이버를 등시해야 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쓰고 있잖아요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그죠? 당연히 그쪽도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케팅하는 사람들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하나가 끝났으면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하면 되는데 둘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는 형태가 되버린거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더 어. 옛날에 블로그만 할 때는 그래도 그것만 빡세에 공부해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를 요유튜브 하는데 블로그 안하면 안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요. 그런 시대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특히 뭐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점점점점 네이버 파워가 약해지면 아직도 그래도 지방 쪽은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 아니지만 제가 에드윌에서 강의했다 그랬죠. 에드윌에서 5주 강의했는데 그분이 나이도 좀 많으세요. 많으신데 정확하게, 에드윌 첫날에 블로그 수업을 했거든, 5주 전에요. 그, 지금 영상을 맥, 어, 블로그 포스팅을, 유튜브는 자기는 도저히 못하게되 그, 그니자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고, 블로그만 하셨어요, 블로그만. 근데, 엊그저께 블로그 보고 70억짜리 빌딩 계약 하셨어요. 어... <웃음> 블로그 보고 전화와가지고요. 근데 뭐냐면,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요. 근데 그분이 블로그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일주일에 진짜 내가 한 편씩 올라라는 일주일에 한 편씩 올려서 진짜요 영상 블로그 포스팅 계수으 65개 5주만 5주동안 네, 5주동안 블로그 포스팅 65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너무 떼다 들었는데 엄청 열심히 노력하신거죠 나이도 많으신데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블로그 포스팅도 그래서 뭐라고요? 돈이 된다고 온라인 우리 마케팅은 요 여러분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이거 벌기 위해서잖아요 홍보되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블로그도 지금 현재 어느정도 그래도 효과가 없지는 않다. 없진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대세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세니까 당연히.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음주에 제가 그렇도 블로그를 길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들 위주로만 빵빵하게 제가 알려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해드릴 테니까 다음주 오셔서 블로그에 새롭게 바뀐 검색 엔진이라든지 노직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포스팅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블로그 포스팅이 잘될수잘 잘, 검색이 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블로그가 저품질인지 아니면 미노출 블로그인지 지금 정상적인 블로그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들까지 싹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분들은 다음주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을 자, 어쨌든 오늘은 4시간 동안, 어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첫 시간에 우리가 키네마스터, 그죠? 네. 키네마스터 통해가지고 키네마스터 고급 기술들, 그죠? 편집하는 기술들 좀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 네이버에서 나온 프리즘, 이래시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죠? 거기에 또, 자동 자막, 부루처럼 스마트 자동 자막 해드렸고요 두번째는, 두번째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 있죠, 그죠? 앱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그 썸네일까지 등록하셨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네이버 클로버 노트라고 하는 앱 있죠. 그걸 이용해서 자막을, 어, 대화하는 내용, 녹음한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널, 본인 채널에 들어가서 채널 맞춤 설정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드렸죠, 그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채널 맞춤 설정을 잘 해야 여러분들 채널을 원활하게 꾸밀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그죠 유튜브 스튜디오 가서 여러분들 어, PC에서 하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채널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재 보면서 마무리 해드렸고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는데 우리 저기 누구야죠 세계목사님이 아마 바꾸신 거, 이제 변 적용이 됐을 거거든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어? 아직도 적용이 안 됐네요. 아, 이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제목이 뭐예요? <웃음> 어떤 거예요? 고요네 아, 네. 이거를 이렇게 만들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그냥 하나도 없었는데 그죠?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 인기 업로드 최기현 목사님 정수 목사님 이렇게 좀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꽉찬 느낌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채널 맞춤 설정을 제대로 관리하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채널들이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나중에 채널 아트 채널 아트 넣으시면 그죠? 네, 되시겠죠? 네 아까 그 보신 것처럼 그걸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식사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있으니까 네 우리는 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마지막 강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